안녕하세요 블로깅프애나입니다어 다음달이 벌써 12월이에요 시간 진짜 빠른데 어, 이번 겨울은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거라 다들 기대 많이 하셨겠죠 저도 이렇게까지 장이 하락할지는 몰랐으니까요 음 이번 연말에 ETF 승인을 기대했지만 이번 연말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년 2월까지 연기가 될것 같은데 승인 여부가 2월에도 될지는 이 시장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잡혀지기까지는 좀 걸리지 않을까요. 최근에 SEC의장인 클레이튼이 뉴욕에서 개최한 컨센서스 2018 행사에서 암호화폐를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해 규제해야 된다는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ICO 등 자금을 조달할 때증권형 토큰으로 간주해 모금할 것을 권고한다고 라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 ICO 가이드라인 발표 시기도 앞당길 것 같습니다. ICO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더해진다면 증권은 토큰들에 대한 규제도 더 강화될 것 같아요. ICO를 진행한 프로젝트였죠. 파라곤과 에어폭스를 SEC 측에서 증권은 토큰으로 간주하고 규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즉이 투자 계약을 통해 토큰이 발행이 됐고 프로젝트 성과에 따라 이 투자자들이 수익을 배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증권용 토큰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었어요 어 그리고 이제 거래소인 이더델타 같은 경우도 이 미국 내에 등록하지 않고 증권용 토큰을 거래를 해서 4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죠 투자자들이 어 ETF로 인해 합리적인 거래가 가능해질 것이고 가격 조작이험성이라든지 사기 행위로부터 안전하게 거래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상 현재 암호화폐 거래에서는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한 이 SEC 의장의 이러한 발언은 ETF 승인이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크리토 시장이 안정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조작에 대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SAC 측도 ETF 승인을 섣불리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 SAC 의장이 암호화폐를 증권 토큰으로 분류해 규제해야 된다는 발언을 통해서 STO 플랫폼에 주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스닥도 STO 플랫폼을 출시 예정이고 또 하니까요. 어, 다음 영상에서는 STO에 관한 영상을 또 올려볼까 해요. 어, 요새 리버스 ICO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국내에서도 그렇고 리버스 ICO를 이증권형 토큰으로 봐야 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STO 규정 관련 가이드라인도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어, ICO된 규제가 강해지면 이 시장의 규모가 축소되고 위촉되는 게 아니라는 이 우려를 표시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다르게 생각해보자면, 만약 규제 없이 시장이 계속 형성이 된다면, 각종 사기와 투자 피해가 난무해질 것이고, 결국 투기판으로 시장은 물들게 될것 같습니다. 어, 건강한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법과 그리고 규제 틀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될것 같아요. 선진국 국가들이죠. 대표적으로 스위스, 미국에서는 어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를 위해서 블록체인 산업 분야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과 이 규제의 틀이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데 한국도 어 선진국 국가 사례들을 좀 참고를 해서 대안척이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 시간은 s e c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증권형 토큰에 주목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과연 시장이 ICO에서 STO로 변화하는 시점이 될까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